안녕 오늘은 제가 최근에 정말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헤어케어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까지도 핑크 머리였고 지금 안쪽은 아직 남겨둔 상태고 윗머리도 지금 이렇게 어둡게 염색으로 덮은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몇년 동안 계속 탈염색을 꾸준히 반복을 하다 보니까 진짜 극극극극 손상보란 말이죠. 그래서 헤어 제품들을 꾸준히 좀 바꿔보는 편이고 이렇게 또 바꾸다가 잘 맞으면 은또 한동안 썼다가 또 바꿔보고 하는 편인데 지금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 너무 괜찮아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탈염색을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이 모발 자체에 수분도 하나도 없고 너무 잘 엉키고 푸석푸석하고 그냥 진짜 총체적 난국인 상태였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톤 다운하고 머리도 자르고 나서 이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손빗질을 했을 때 이렇게 부드럽게 빗기는 정도로 지금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된 상태예요. 긴말 필요 없이 제품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샴푸는 이거예요 라우시 멜로우 볼륨 샴푸입니다. 이 라우시 제품은 올리브영 가면은 샴푸 쪽 매대에 항상 이렇게 또도도도독 있어가지고 자주 보는 제품이거든요.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멜로우 볼륨 샴푸입니다. 이 제품은 약산성 제품이어서 이제 두피에 자극이 덜하고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그런 샴푸고요. 저는 볼륨 샴푸를 처음 써봤는데 이 볼륨 샴푸 사용하면서 이거를 사용해서 볼륨이 빵빵해진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이걸 사용하고 스타일링을 했을 때 확실히 더 오랜 기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이 볼륨이 유지가 잘 되더라고요 일반 샴푸를 사용했을 때보다 스타일링을 하거나 머리 드라이를 하고 나서 유지가 오래된다고 자주 느꼈어요 저는 지금 탈색모여서 고데기 사용을 아예 안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고데기 없이 그냥 그루프로만 말고 있었던 건데 이렇게 앞머리가 그냥 딱 제가 원하는 볼륨으로 이렇게 유지가 잘 돼가지고 샴푸하고 나서 그냥 그루프로 앞머리 이렇게 말아주고 옆머리는 그냥 가볍게 드라이해주는 식으로 하고 나면은 외출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도 따로 스프레이 같은 걸 사용 안 해도 꽤 오래 남아있는 편이더라고요 살짝 허브랑 꽃이랑 섞인 듯한 냄새 그리고 그 라우시 샴푸 특유의 냄새가 있는데 그런 향기가 나고 굉장히 묽은 타입의 샴푸예요이 제품이 인공적인 계면활성제가 아니고 코코넛에서 추출한 자연 유래 클렌징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인공 계면활성제 사용하시기 꺼리신 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제품이 식물 유래 계면활성제라 보니까 거품이 그렇게 막 뽕글뽕글하게 많이 나는 타입은 아닌데 그래도 이 클렌징 성분이 굉장히 깔끔하게 클렌징이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이 제품으로 머리 감고 나면은 저는 한 이틀에 한 번만 감아도 머리가 딱히 떡진다는 느낌도 없었고 두피가 건조해지거나 당기는 그런 느낌도 없었어요. 저는 이 제품 사용할 때 이제 머리를 다 물로 충분히 적셔주고 나서 손바닥에 얘를 덜어서 이렇게 두피 위주로만 샴푸를 해줘요. 이 밑에 머리는 냅두고 그냥 두피 위주로 스스스스 이렇게 이렇게 꼬집꼬집하면서 이렇게 샴푸 해주고 그냥 밑에 자연스럽게 흐르는 정도의 거품으로만 밑에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물로 헹구고 나서 다시 처음만큼 짜서 전체적인 모발 자체에 이렇게 거품을 내어주는 편이거든요. 처음부터 많이 짜는 것보다 이렇게 애벌 샴푸를 해주고 해주는 게 씻으면서 두피 모공도 더 열리게 해주고 묵은 각질 같은 거나 노폐물도 더 깔끔하게 클렌징을 할수 있거든요. 클렌징도 2차 세안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머리도 샴푸를 두 번에 나눠서 해줍니다. 그리고 이 볼륨을 케어해주는 성분들이 조금 더잘 흡수가 될수 있도록 2, 3분 정도 방치를 해주는데 그래서 저는 샤워할 때나 머리 감을 때 이제 머리만 해놓고 뭐 양치라든지 세수라든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을 방치하고 이제 헹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제가 다음으로 사용해주는 제품은 네이르보 텐 블룸 오브 샤론 리페어 헤어 마스크예요이 제품은 샬롱에서 저도 사용하고 있는 헤어팩 제품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극손상모는 앵간한 린스나 트리트먼트로는 이 머리가 머릿결이 더 이상 부드러워지지 않더라고요. 이 제품은 제가 몇 번씩 계속 사용을 해보니까 굉장히 제품력이 좋더라고요. 이 제품이 향도 너무 좋은데 딱 처음에 맡았을 때는 레몬 같은 그런 상큼한 향이 나고요. 이제 모발에 바를 때는 과일향 같은 게 나요. 과일향 같은 게 나고 날라가고 나서는 조금 우디한 그런 냄새도 나는 되게 좋은 향? 향부터 독하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계속 계속 맡고 싶은 향이어가지고 향기도 꼼꼼히 챙기시는 분들도 사용하기 좋을 것 같고요. 이 제품은 네가지 임상 테스트도 완료한 제품이고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약산성 제품이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몸이나 얼굴 헤어에 쓰는 제품들 거의 다 약산성으로 맞춰서 쓰시잖아요. 이 제품도 약산성 제품이라는 점 무궁화 코수가 함유가 되어 있어가지고 모발을 되게 촉촉하게 보습을 잘 시켜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막 너무 꾸덕꾸덕 하지 않은 재질로 딱 나오는데 이렇게 모발에 두둑히 발라주고 저는 이제 나머지 몸이나 얼굴 등을 씻는 동안 계속 방치를 해줘요. 이 제품을 이제 10분 이상 방치를 해주면 더 극대화되는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보통은 한 5분 정도 이렇게 방치를 하는 편인데 그렇게 하고 나면 그냥 머리가 이렇게 쓱쓱 잘 비끼거든요. 그 물미역 자 아시죠? 그것처럼 되게 부들부들하게 진짜 완전 엉킴 없이 쓱쓱 잘 빗기는데 머리를 말리고 나서도 이렇게 잘 빗겨요. 제가 지금은 보여드린다고 이 트리트먼트까지만 하고 일부러 드라이할 때 에센스를 바르지 않은 상태인데 에센스 안 발랐는데도 이렇게 되게 잘 빗기죠? 원래 제머리결이 진짜 바삭바삭한 정도였어가지고 이렇게 빗기는 것 자체도 되게 힘들었는데 이 제품 꾸준히 사용하면서 이렇게 머릿결이 조금 다시 소생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손상 보이신 분들한테 완전 완전 추천. 그리고 다음 제품은 이거. 힐링버드 울트라 프로틴 노어시 앰플 트리트먼트. 이 제품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몇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제가 한통다 쓰고 지금 두 통째인데 다도반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거든요. 이 제품은 진짜 극손상 모들에게 필수템인 제품입니다. 솔직히 에센스 짜가지고 바르는 것도 조금 귀찮으신 분들도 많고 저는 귀찮더라고요. 왜냐면 손이 미끌미끌해지니까 좀 번거로운 느낌도 들고 또 이렇게 발랐을 때 이렇게 기껏 머리 감고 나왔는데 떡지는 느낌이어가지고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이제 노워시 앰플 트리트먼트잖아요. 이렇게 뿌리는 타입의 트리트먼트고 뭐 따로 헹궈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하기가 편한 게 제일 장점입니다. 근데 좀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완전 좋았는데 머릿결이 좀 좋은 친구들은 딱히 좋은지 모르겠대요. 제 생각에는 이미 머릿결이 좋으니까 딱히 효과를 못 보는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 근데 탈색모이신 분들은 진짜 효과를 많이 보실 텐데 탈색모는 이제 일반 샴푸 트리트먼트 하고 나서 머리를 빗으면 잘안 빗겨요. 완전 엉키고 뽑히고 지네끼리 뭉치고 난리인데 그럴 때 얘를 차차차차차 뿌려주면 되게 부들부들하게 빗질도 잘 되고 저는 얘를 항상 샴푸 후에 젖은 상태에서 칙칙칙 뿌려주고 이제 드라이 다 하고 나서도 한번더 칙칙칙 뿌려주는 편입니다 오늘은 요 트리트먼트 소개해드린다고 요거 안 뿌렸는데도 이렇게 잘 빗기더라고요 근데 일반 보통 제품들 사용하시고 머리 엉킬 때는 이 제품 사용하시면 진짜 부들부들하게 잘 빗기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모발에 수분 자체가 없고 너무 푸석푸석한 그런 분들도 사용하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라는 거. 이렇게 제가 요즘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이 샴푸를 사용하고 나면 은 볼륨이 유지가 잘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지속력 테스트라고 해야 되나? 그거까지 한번 짧게 담아봤는데 영상마저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4시입니다. 4시 2분. 제가 외출 준비를 다 하고 오늘 나갔다 와서 볼륨이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렇게 집에 돌아온 상태고요. 지금 시간은 11시 55분. 12시가 다된 시간인데 4시에 머리를 다 말리고 준비를 해서 나갔다 왔기 때문에 8시간 정도 지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8시간이나 지났는데 지금 머리를 보면은 이렇게 컬이 이렇게 잘 남아있는 상태고 앞머리도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볼륨이 아직 조금 살아있거든요. 제가 앞머리를 그냥 그루프로만 말고 고데기나 따로 열을 가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말고만 있었는데도 이렇게 앞머리가 진짜 유지가 잘 돼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8시간이나 지났는데도 이 정도 볼륨이면은 많이 살아남은 편? 아닌가? 이렇게 되게 오랫동안 볼륨이 유지가 잘 되고 머릿결도 이렇게 계속 잘 빗깁니다. 오늘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가지고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왔거든요 집에? 근데도 이 정도로 이렇게 잘 유지가 되는 모습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탈색 염색 무한반복해서 극 손상모인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셨다면 꼭 한번씩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 가지 제품 사용하는 게 너무 번거롭고 귀찮아서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세 가지만으로도 헤어 볼륨과 손상된 모발 케어까지 딱할수 있으니까 진짜 완전 완전 추천드리고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